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의 주지 트레이더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줄이고 횡보의소화상태를 보이면서 현재 알트코인의 파리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남자가 알트파리를 외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파리타임이 맞긴 맞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만 달러선 이탈하면 주의를 해야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폐전체시장시총 그래프입니다 마지막 브레이핑이었던 지난 7월 17일 대비 약 10.8% 증가하면서 한화 약 32.5조원 32조 5천억원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난 7월 19일 시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280빌리언 달러 280빌리언 달러의 달러 인절이원절이에서 지지 중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250빌리언 달러 근처에서 지지 받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300빌리언 달러 위로 다시 올라와야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300, 300빌리언 달러 위로 시총이 올라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총이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증가한 종목은, 바로 기타 알트코인들, 뭐, 어, 시총, 시가총액이 낮은,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지금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어, 유입된 자금은 알트코인들이나 알트코인으로 다 이동되고 있고 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로 가지고 있는 자금들도 현재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알트코인의 파리 타임이 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 다, 다음 장면에서 과연 이 알트코인의 파리 타임이 유지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추세 채널을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13,000달러 저항을 두번 받고서 더블파 패턴, 더블타 패턴 비슷하게 어, 흐름을 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선 어, 목선 근처에서 이제 목선 지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기간 하락 추세 이후에 현재 약 6일 동안 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만 달러선 10K 만 달러선 위에서 현재 가격이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만 달러선이 급격하게 깨진다면은 다시 시작은 시장은 급격한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망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의 파리 타임이 시작됐지만 이만 달러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 파리 타임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어 자금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만 달러선 지지 또는 이탈 이 여부를 꼭 어, 주의하시면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차트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패턴 관점의 일일봉 차트고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에 간단하게 어, 현재 비트코인 방향 흐름은 이준천장 패턴, 더블탑 패턴 이후에 어, 목선의 지지 테스트 또는 어, 목선을 종가로 보면은 사실 목, 목선 저항 테스트 즉, 패턴의 리테스트 구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8.2% 라인, 목선이 이 종가, 종가 부분으로 목선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목선은 현재 이 38.2%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이 38.2% 라인은 과거에도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돌파를 실패했던, 실패하고 강한 하락을 보였던 그 라인이거든요. 만 900달러 정도. 현재도 돌파를 실패하면서 좀 위태위태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이중천장 더블탑 패턴이 맞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식으로 패턴을 그리고 목선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저항을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아래로 내려꽂는 이런 움직임이 보통은 보통의 이론상 흐름인데 어 이론상에도 반대로 이런식으로 지지를 테스트하고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2% 라인 1 9 0 0달러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지 못한다면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중 이준, 이중 천단 패턴, 더블탑 패턴의 목선 지지 어, 테스트 중이며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 가능성도 염두를 꼭 해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38.2% 라인과 23.6% 라인인 1만 900달러와 1 200달러 산 사이에서 장기간 다음주나 뭐 다음, 다음 이번주 정도 계속 이런 횡보의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트코인의 파리타임이 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알트 코이든, 특히, 어, 시청이 좀 낮은 종목, 낮은 종목 위주로, 어, 소액 담그셔서, 어, 그, 종목의 펌핑, 강한 상승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차트 분석을 좀 필요하겠죠? 어, 그러한 종목들을, 어, 조금씩 소액으로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희 프로그램, 크립토 매니저 이용하셔서, 고점 추격 매도나 손절 꼭 설정해 두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달러 이탈하면은 시장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꼭 손절라인 어, 설정해 두시고, 알트코인 투자에 임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패턴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이중천장 패턴과 반대로 이중바닥 패턴, 더블, 더블 바텀, 덜바텀 패턴이라고 하죠. 자, 이 패턴은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진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일목균형표 어, 관점의 1,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파란색에 만 10달러 정도, 만 10달러 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라인은 과거에, 어, 한 18년 4월 30일 정도 됩니다. 이때 강한 저항 역할을 했던, 어, 그런 저항 라인이기도 해요. 쭉 내려오다가 반등을 하면서, 반등하는 타이스나 어, 저항을 받고서 이런 식의 강한 하락을 유도했던 그런 저항선이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지 성공한다고 하면은 만1달러지지 성공한다면은 다음 방향으로 올라갈 그러한 발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실패한다고 하면은 지지 실패를 하면은 어, 이때와 마찬가지로 어, 급격한 하락 급격한 하방의 움직임이 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 하지만 상방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 하지만 제전략의 구상대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8500선 8500선부터 약 7200선 사이에서 현재 비트코인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투트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38.2% 라인이 어, 1만 900달러를 돌파하면은 그때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일목균형표 관점에 2.1봉 차트로 봤을 때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름대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약 8월 8월까지 현재 현재 시간부터 8월까지 계속 이런 횡보를 보인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의 파리타임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이 패턴 관점과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어 패턴이 진행되는지 이중천장 패턴 더블탑 패턴이 진행되면서 복선 지지받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패턴이 진행되는지 또는 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내부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사하면 은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이 유익하였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클릭은 저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의 컨텐츠가 업로드 되면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